물론 그래서 혼자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네요 시면으로 떨어지셨다 이곳은...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없네 메인으로 알다보니 이런 일을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해 음... 빛나는 시면의 재단 활성화 빛나는 시면의 재단 활성화 오움직였 됐다 됐다 그리고 오 됐다 클리어 오! 밝아져서 면이 오! 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양우미한테 갑니다 클리어!